오늘은 비가 좀 오고 그래서요 충남 보령에 있는 대 허브랜드에 왔습니다. 네, 디 있는 조형물들이 엄청 많네요. 오 운동복 포가 아주 멋지게 지금 아, 철갑상을 들고 있어요. 아, 비가 올 때도 이제 오니까 눈치가 있습니다. 붕강이라는데요 네, 옛날, 한식 듣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. 음, 만일. 어, 상당히 좀 이국적이고요.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가도볼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도 돌아가고 멋진 조명도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. 네 가족끼리 오셔서 사진찍기도 좋고요 여기는 여러가지 항수를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네, 많은 조형들이 설치되어 있구만 아, 이건 니리스 카페랍니다. 아, 향도 좋고요. 진짜 운치 있고 좋습니다. 아, 정말 사진 찍기는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. 자 연예인들끼리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기는 좋겠다. 내일날 아, 목욕탕을 리모델링 있는가 봐요. 행복한 우리 가족이랍니다. 달맞이꽃, 다들 아,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이고요. 꽃은 내 인생 반짝반짝 빛나게 자라는 길이라다 오우, 우리 꼬마들 오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이거. 네. 그 비도 그러니까요. 저 붕어가 지금 오늘 떠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. 저희는좀 모사 미술관에 지금 왔습니다. 아유 이거 딱 들어오니까 벽난로가 또 아주 또 이, 인상적입니다. <목소리> 보겠습니다. 우리들의 모습이라는. 내 돌, 처상이랍니다. 꽃다꽃정 있잖아. 이 양말을 이제 쪼그려 앉아 있을까요?